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아냐, 일주일 동안 푹 쉬어버렸어. <웃음> 오늘은 이거 북어 하나 갖고, 북어 국이 아니고, 북어 탕을 좀 끓이려고요. 먼저, 멸치, 멸치 육수부터 내야 되니까, 멸치를 살짝 볶아갖고, 다시마몇개 넣고. 이 북어는, 이거 지느러미 다 이렇게 자르고, 깨끗하니, 아고 머리도 자르고 이 머리 육기 육산도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이제 담가줘야겠죠. 잘라도 돼 이렇게. 지금 다시물이 이렇게 끓고 있어요. 다시물 끓는 동안에 그거 손질을 해야 돼. 이게 담가 이제 좀한 5분 정도 담가놨어요. 꼭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뼈 뼈를 다 발라야 돼. 뼈를 다 바르고 먹기 좋게. 먹기 좋게 자르면 돼요. 한 마리가 많다.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다 썰었어요. 국간장 좀, 넣고, 마늘도 넣고, 참기름, 후추, 그 다음에 파.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이제 이게 묻혀가지고, 이게 묻혀가지고 끓이면은요, 이게 국어가 푸석푸석 하질 않아요. 여기가 간이 다 배가지고 맛있어 일단 이렇게 좀 해놓고 멸치 국물 건지자 이제 끓었으니까 이걸 건져내고 여기 밀가루를 조금 이렇게 쳐줘야 돼요 여기 물이 끓으면요 국간장을 좀한숟가락더 해서 쓰고 두거를 이제 넣어줘야 돼 버크 음. 좀좀 걷어내야 되겠네 와 버크 많이 나오네 이럴 때 이제 끓이면은 이렇게 계란, 계란 이렇게 싹 한번 끼워주면은, 계란 하나 더 넣어도 되는데, 계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걸쭉하니까, 계란 하나만 넣었어요. 이때 파좀 조금 더 넣어주고. 이러면 다 안성해서 이제 간만 맞으면 돼요. 간만 맞으면 되나? 간 만나볼까? 음. 됐어. 이렇게 줄이를 틀면 되는 거 이제 다 됐어. 주리를 틀어? 응. 어. 줄리를 튼다, 이거, 계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틀어준다, 그 말이야. <웃음> 우리 끄고. 다 됐어요? 이거는 북어 국이 아니고, 북어 탕이네요. 북어 부거 국은 북어를 이제 참기름 달달 볶아서 하는데, 이거는 바로 묻혀갖고 하니까, 북어가 부드러워요. 예, 북어 탕을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드러워요. 부거가 퍽석퍽석 안하고 쫀득쫀득하니 부드럽네요. 부거탕으로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